저는 여자 고3 수험생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 갔다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엄마.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아 이래. 엄마. <웃음> 봤네. 아, 다음엔 잘할 수 있거든. 아, 요번 건 컨디션이 안 좋았어. 정말이야! 아 믿어줘요! 그러니까 엄마, 사인 좀 해줘요, 근데? 네? 난 못해, 안해! 이기집애야, 성적이 이렇게 바닥을 치니? 어? 그러시고는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버렸어요. 착한 딸이자 착한 학생이었던 저는 반드시 성적표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려 강아지처럼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엄마 사인 사인 네? 점수가 지옥적이야. 사인 못해 기집애야. 꺼져 꺼져 버려. 하는 수 없이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 아빠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웃음> 아버지는 에? 점수를 음... 보시고는 흠칫 놀라셨지만 헉! 아무 말 없이 사인을 해주셨어요 음... 다음날 저는 당당하게 선생님께 제출했어요 잠시 후 선생님께서 저를 호출해셨어요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너, 너 말이야 누가 너보고 상자필에 사인하고 랬어 어? 그것도 이런 식으로 장난칠래, 선생님한테? 내가 만만해, 어? 전 당황해서 성적표를 봤어요. 헐, 헐 대박. 아버지, <웃음> 이제 <웃음> 공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갖고 갈게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어때? 네? <웃음>